이곳 봐요 이거 김 봐요, 선생님! 뭐? 뭐야요어 뭐, 뭐, 어, 참! 그 도깨비 같은 홍두깨 선생님 덕분에 우리 학교 이름이 어, 신문에도 다실렸요 육상대회 참가 학교 어? 명단에 실린 게뭘 뭐 그리 대단해요? 그래도 여기 떡하니 빛나리 중학교라고 실린 건 홍두깨 어, 선생님의 홍, 육상부 갈다. 덕대가 아니요? 그건 그래요… 하지만 이거 예선도 통과 못하고 학교 망신만 시키면 어떡하죠? 대구부 생각도 으로서 <놀람> 우리 태권도 무뭐 의견도 마찬가지요! 우리는 늘 예선 통과도 못해 허덕이는데 그래, 저런 홍두깨 같은 육상부가 어림도 없지! 아무리 찾아봐도 창수 이름까지는 안 나왔어요, 아빠… <웃음> 에이, 거래처 사장들한테 자랑 좀 할까 했더니… 당신은 그게 뭐큰 기사거리라고 출근이나 해요! 야야, 그래도… 세 명이서 맨날 뛰는 척하더니 으... 뭐좀할 모양이지? 아, 기록은 그렇다 쳐도 꼴찌는 안 해야 할 텐데… 음. 이거 이거 학교 망신 시키는 거 아니야? 빛나리는 엉터리 육상부 프레임 씌이는 거 아니냐고! 야 혹시 아니 <웃음> 떡하니 1등에서 금메달 따올지 <웃음> 아냐고! <웃음> 그것도 그래 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왕이면 잘해야지! 교훈! <웃음> 이거 대회 참가 신청서 토장 <웃음> <도장> 핑계 <웃음> 육상부 세정 <웃음> 지원 곤란한데 교장유순한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고민 중... 어휴, 어. 아이 선생님 저녁밥 타요. 아 지금 이 냄새 안 나요? 어. 어? 고민 고민. 쫌쫌쫌쫌 쫌. 어. 쌤 어디 아프세요? 슬고슬. 아니요. <웃음> 네. 구독 좋아요. 클릭. 이번 대회에서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마라. 구독하고뭐하니 음? 그래도 예선 통과는 기대했었는데 처음 대회부터 운이 없구나. 세상 아리온 선생님 이번 대회에 조별 경기 대진표를 에이, 받았는데 멀뚱, 멀뚱. 첫 시합부터 너와 같은 조에 나에리가 껴 있구나 나에리 나에리 나에리와 같은 조한번 해볼까 누가 이기나 그래. 덤벼 나에리 너만 빠르게 달리는 줄 아냐? <웃음> 내가 너에게 질줄 알아? <웃음> 너에게 이기고 우리 엄마에게 자랑할 거야 엄마, 하니에요 하니 엄마, 보고 싶었어요